안녕하세요. 오늘은 능성어 8kg. 회랑 지리탕으로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짭다근발이라고도 많이들 팔았는데 얘 나름대로 맛있는 생선이에요. 그럼 머리를 치겠습니다. 머리가 엄청 커. 무가 누가 와? 워 돌리는 것도 일이다야 머리 엄청 커 머리 왕내 머리보다 더해요 어디까지 검사 잘가또 머리랑 꼬리 자으면다토어나올것 같은데 그지 모든 생선은 그래 어미가 제일 큰 거고 거서 거기야 거서 거기야 이상하다 분명히 해동지 두장 사이즈였는데 한 장으로 끝나네. 어색해 곤란해 아주 좋아 워낙 찰진 생선이고 크기가 커서 화로 회로 먹으면 너무 질긴 식감 같은 게 날까봐 좀 특별하게 오늘은 48시간 동안 숙성회로 해먹을게요 통숙성으로 안할거 같아 응 음, 통숙성 안 하고 떠서 한번 해볼려고 왜냐면 이게 피가 완전히 빠진 게 아니잖아 그래서 통숙성하면은 좀 피비린내 어떻게 나지 않을까 그럼 얼른 호다닥 세 장을 떠버리죠 전화곤 그징 겐춘하 징 하징. 음, 이거는 당으로 갑시다 남은 핏끼를 조금 전체적으로 제거를 해주고 갈리대를 빼내겠습니다. 이 수분만 빨아들이는 해동지로 이거를 다감싼 다음에 고기가 통하지 않게 랩핑을 해둘 거예요. 김치냉장고에서 12시간 숙성을 해준 다음에 2차 숙성이 들어갈 겁니다. 2차 숙성! 지금은 1차 숙성! 중성스럽게 포장하듯 어우 야 찰지다 되게 쫀쫀해 광어 이상으로 쫀쫀해 이거는 숙성회가 더 맛있을 것 같아 더 달달해지고 맛있어지지 않겠니? 이렇게 꼼꼼하게 싼 냉성어를 랩으로 <웃음> 공기 안 통하게 꽁꽁 싸준 다음에 김치냉장고 깊숙히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앞으로 가고, 일단 덮어. 덮고 일단 덮어. 어, 일단 붙여. 일단 진여팩으로 할까? <웃음> 짜증 지금은 진공팩으로 하는데. 까지 아주 훌륭해요. 이거이고락 시간 동안 일차 숙성. 요거는 지리탕입니다 짜잔! 48시간이 지난 능성어 필렛입니다.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동지로 수분과 핏기를 충분히 빼주고 숙성지에 말아서 진공을 이렇게 잡았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서요. 좀 다르죠? 뭔가 막 글씨가 막 써있어요. 그쵸? 해동지랑 숙성지랑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집에서 맛있게 회를 즐길 수가 있겠죠? 또 육질이 단단해요 역시 숙성지다 능성어가 너무 커서 이 혈압육 부분에 있는 근막들이 질려서 이 부분 제거하고 갈게요.